열반적정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철저히 깨달아 정성을 다하고 솔직하며 또한 겸손하고 온화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라 응당 만족한 줄 알아 늘 즐거워하고 또한 고요하고 소박하며 지혜 있는 일을 터전으로 삼고 가문에 의지하지 마라 조그만 허물도 범하지 않아 어진이의 책망을 받지 말며 중생이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원하라. 두려워하는 자나 편안한 자나 키가 크거나 살쪄 보통 것과 다른 것이나 크거나 작은 여러 중생들 모두 반드시 길상을 얻어지이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볼수 없는 것이나 사는 곳이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이나 이미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들 똑같이 반드시 편안함을 얻어 지이다 서로 속이거나 멸시하거나 헐뜯지 말며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이의 고통을 풀어줄지라 모든 중생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내대 마치 어머니가 몸을 버려 외아들을 보호하듯 할지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이웃사람에게 결코 원수를 맺지 말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중생에게 오직 자비심을 베풀지라. 걸어가거나 머물거나 앉았거나 누워있을 때 언제나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실로 청정한 삶이라 할수 있으니 이를 위해 정진하고 게으리지 마라. 생각이 사리에 어둡지 않아 세상 모든 일에 탐의심이 없고 계율을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가지면 저절로 그둡 윤회에 들지 않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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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만 허물도 범하지 않아 어진이의 책망을 받지 말며 중생이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원하라. 두려워하는 자나 편안한 자나 키가 크거나 살짝 보통 것과 다른 것이나 크거나 작은 여러 중생들 모두 반드시 길상을 얻어지이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